좋은 저녁이네요. 저녁 먹기 전에 올리고 싶은, 하나 올리고 싶은 이 열망 때문에 못 참고 또 붓을 듭니다. 어, 제가 아는 분이 제 유튜브에 있는 그 성실이라는 얼마 전에 글을 올린 것을 보시더니 중용에 나오는 어떤 문구가 생각이 난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. 그래서 그 문구를 제가 다시 본 결과 참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잘 봤습니다. 성 주제는 바로 이 성입니다. 성실할 성 말한 바를 이룬다. 말을 하고 그 말한 것을 이룬다. 뭐 이런 것인데 성자 그냥 여러분이 알아볼 수만 있겠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. 성자 천지도야 요즘 이 시대에 이렇게 한자 고문 하는 것은 좀 낡고 딱딱해 보일 수도 있으나 아또이 시절에만 얻을 수 있는 그 묘미가 있습니다 그 감칠맛이 있어요 지적 감칠맛 말입니다 지금 꼭 한자의 그 자수를 많이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, 자,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여기서 이 자는, 뭐, 놈자, 사람자, 보통 이렇게 해석하지만, 여기서는 성, 뭐, 이 성, 정성스러운 자, 이런 뜻이 아니에요. 성이라는 것은, 그렇게 어떤 대명사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성이라는 것은 천지의 도다. 아, 우주, 천지 만물은 바로 이 성이라는 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, 그 바로 다음 나오는 문구가, 성지자. 성, 성지자는, 뭐 비슷한 말 같은데 약간 다르죠? 인지도야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지 아까는 성자였는데 여기서는 여기서 이것도 대명사예요 어떤 모든 것을 그것을 정성스럽게 대하는 그것은 바로 사람의 길이다 바로 사람은 이 천지의 그 정성스러운 모습 끊임없이 순행하는 그 모습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충설명이 나오네요 성자는 이 성자라는 표현이 그때그때 미묘하게 변하고 있죠 불면 이중이요. 면 힘쓸면 뭐면할 때면 이 성, 성성스러운 자는 여기서는 사람으로 생각하셔도 돼요. 불면 부지런하지 않아요. 그렇게 뭐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. 그런데. 그런데, 바로 이는 여기서 그런데예요. BUT 때로는 AND로 쓰이고 때로는 BUT로 쓰입니다. 중 그러면서도 이 중을 잃지 않아요. 중형에서 나오는 글과 답죠. 이 중을 잃지 않아요.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도 아닌데 제가 오늘 방금 자전거 타고 제가 자전거 잘못 타요. 타고 어렸을 때 타보고 거의 안 타봤는데 그때조금만 자전거 타고 그랬었는데 오늘 갑자기 누가 어른 자전거를 선물해 주셔가지고 그거를 기웃둥 기웃둥 타보는데 어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일정한 길로 쭉 가려고 해도 자꾸 약간씩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껴진 게 아유 중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중도 익숙해진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한 일이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곧 익숙해지겠죠? 모든 일이 그러 했듯이 제가 어린 시절 이후 지금 걸어가고 있듯이 운전도 하고 있듯이 익숙해지겠죠 불사이득 문구가 이어지고 있죠 생각하지 않아도 즉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but 그러나 그랬는데도 득 얻을득 얻어진다 로또 좀 됐으면 하고 로또를 사는 것이 아닌데 그냥 이것이 매사에이 성한 자는 정성스러운 자는 그냥 얻어져요 그냥 그 중에 치우치지 않게 돼요 하늘을 닮았고 땅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출정자 예사치입니다. 중용 중도 중도 중용의 핵심이기도 하고 중용 중도 같은 말입니다. 불가해서 또 중도란 말을 쓰죠. 그래놓고. 제1의제라고 표현해요. 가장 뛰어난, 가장 첫 번째 가는 진리. 진리제자거든요. 중도. 중도를 따름으로써 그런 존재를 우리는 성인이라 한다. 성인이야. 야. 야는 뭐, 이다란 뜻이에요. 뭐, 인이라, 이다. 마지막 줄이 남았네요. 성지자. 다시 또 성지자입니다 매사에 정성으로 대하는 자는 여기서 재밌는 말이 나와서 택선 선택할 택자 최근에 우리가 대통령을 선택했죠 여러분은 선택한 분이 당선 하셨습니까 이 고집 우리가 흔히 고집이라고 할때 고집이 나오네요 이게 재미있어서 저는 이 문장을 또 써보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, 고집을 권하는 고, 고전문구가 있다니 보통 고집을 버리라 버리라 그러잖아요 여기는 고집하라는 거예요 뭘 고집하느냐 성시자는 택선, 선을 선택하고 그것을 고집해가는 자예요 다른 것, 옳은 것, 좋은 것 그것을 선택하고 거기서 그 신념을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. 고집한다는 거죠. 고집도 좋은 것에 쓰일 때는 참 좋은 것이죠. 저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제가 가졌던 신념을 고집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곤 합니다. 돌아보고 나면 은 그때 고집했어야 되는데 물론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만 고집했어야 될 것이 있어요. 자기 삶에 어떤 신념 음. 그한가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음... 신념 이것은 고집해야죠. 그럴 가치가 있으니까 네. 여러분도 그 정성 그것으로서 택선 하실 수 있을지 저와 함께 해볼까요? 뭐 저는 그걸 이뤄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. 저, 제가 보고 아이고 저도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이죠. 좋은 밤 되세요.